돌격 앞으로? ㅂ 놈뭘 돌격을 해 돌격을 할수 있어야 돌격을 하지 친놈아 그래 안 그래 응? 제정신이야? 아니 저기 있는 건 아는..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템이 없잖아 어? 아니 뭐야 왜안 돼? 온다 온다 야왜안 되냐? 아니 나 썼? 쏴... 이거 눌렀는데 분명히? 응? 뭐야? 내가 먼저 썼는데? 뭐지? 단발이야? 어? 아! 단발이라니 의사양반 아 자동으로 연사 설정할 수 있어? 아 그래? 자 아, 기다려봐 어디 어디? 아 진짜 개 오이 없네 응가 그러니까 핵이야 어? 총못소개한는 핵이야 핵이네 어? 나를 단발로 바꾸는 핵이네 어? 맞파라다이스갔다 뒤질 수 있, 뒤질 일 있냐? 뭐? 음. JG 이즈 갓? 아닌데? 고양이가 짱이 가신데? 건방지게 고양이 신의 권위에 도전해? 미친 거지? 응? 도른 거지 아주? 응?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 죽인다. 뭐한두스코어도온것 같은데? 총이 없어. 야 3번아 여기 우리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집 거기에 한명 들어가거든? 사람 있는데. 온다 들어온다. 집 돌고 있거든, 요금 어, 나이스? 3번아,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. 아, 알겠습니다. 저 사람 존나 많네? 아, 나 총알이 없어, 씨발. 조졌다. 총알이 없어, 총알이. 총도 없고, 총알도 없어. 큰일 났다. 야, 이거 창고 바깥에 한명 있었거든? 총알이 없어, 씨발. 총알이 없어 뭐냐? 이거 뭐냐? 나 밖에 안 남았어. 뭔데? 이거 어, 미치XX? 와, 존나 무섭네.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음. 어. 어, 야, 잠깐만. 어, 나도 좀, 좀, 좀 먹자. 시사한 새끼야 <웃음> 저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? 어? 나이스? <웃음>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불리해서 이거 이거 돌거든? 하나는? 나이스 아우. 애들이 다 나한테 쳐맞아가지고 조끼에 피가 없어 다 쳐맞고 죽은 애들이라가지고 조끼에 피가 없네요 새거가 새 거가 제일 맞다 2랩 꽉 찬거보다 3렙 반까지는 게더 좋다고? 아 그래? 아 맞아 맞아 담넘는데 샷건으로 쏜거 진짜 개멋있었다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예, 여러분 사플의 중요성 리얼리 비싼 에드셋이거든요. <웃음> 아 엄청 안 줄어드네. 아 정말 지루하다 지루해 차차 아, 아. 아, 아. 오키를 한다에게는 너무 지루한 걸차차 좋아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정말 지루하군! 아 정말! 자기장 녀석 이렇게 속도가 느려서야! 나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겠어?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. <웃음> 녀석 아직도 안 들어오더라고 미친 언제 들어올 참이야! 왜 이러는 걸까요? <목소리> 뭐야? 양왜저러 <그냥> 나와요. 자. <웃음> 야, 이거 뭐야? 피왜 이렇게 빨리 가져. 미쳤냐? 아, 일어나 봐. 달려, 존나 달려. 일단 존나 달려. 달려봐 달려 봐. 야, 아야야야야야야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 달려, 달려. 풍대 먹어. 풍대 먹어. 오오오오오오. 내가 본 3킬이 이거였네요. 겉바 내가 봤댔지. <웃음>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. 나이스.